상단에 만들기를 누르고 폼 디자인을 누르겠습니다. 폼의 오른쪽 경계선을 19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레이블을 선택해주시고 가구 번호에 A 또는 B를 포함하면서 수입액이 300만원 이상인까지 적어주시고 Shift 누르고 엔터를 쳐주셔야 줄이 바뀝니다. 상단의 형식을 클릭해서 글자 크기를 16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두 줄로 나오도록 바꿔주겠습니다. 상단의 디자인 탭을 클릭하고 목록 상자를 선택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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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크롤 바가 나오는데 조건을 주지 않아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스크롤 바가 나오는 겁니다 스크롤 바가 나오지 않도록 조건을 줘보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를 누르시고 목록 상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속성 시트에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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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문을 적기 위해서 목록 상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행원본을 클릭해 주시면 셀렉트문 전체가 블럭 설정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는다운표 적어주시고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다운표를 눌러서, 다운표 사이에 셀렉트 문이 들어오게 합니다. 홈 탭을 눌러서, 보기에, 폼 보기를 눌러서, SQL 문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 줍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목록 상자에 스크롤 바가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줍니다. 텍스트 상자에, 테두리 선이,